깊고 차가운 어느 해양의 바닷속 산호와 다시마만 보이는 이곳에 뭔가가 있습니다. 저 멀리 녹색의 빛을 띠는 프리즈머린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이 보이는데요. 바로 해저유적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구조물은 그 옛날 바다신을 섬기는 바다인들의 신전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이 유적의 정체를 밝히고자 했지만 접근조차 어려운 깊은 바닷속이라는 환경으로 인해서 누구 하나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바닷속에서 숨을 쉴수 있게 도와주는 보관을 설치하거나 거북이 등딱지를 장착하지 않으면 함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워낙에 어두워서 그나마 시야가 보일 수 있게 도와주는 바다 랜턴의 빛에 의지하여 유적 내부로 들어가보면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며 채굴 필요라는 악조건에 시달리게 됩니다. 바로 해저 유적의 수문장인 엘더 가디언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채굴 피로에 걸리게 되면 플레이어에게 상당한 피로감을 조성하여 평소 쉽게 부술 수 있던 블록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소요하게 만듭니다. 채굴 피로에 걸려서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기 싫다면 해동용으로 우유를 챙겨가는 것도 방법이 될 겁니다. 해저 유저 내부를 탐험하다 보면 그곳을 지키는 가디언들과 가디언의 대장인 엘더 가디언을 직접 만나게 되는데요. 가디언들의 공격 방식은 몸에 날카로운 가시를 세워 박치기를 하는 방식과 정체를 알수 없는 레이저 빔으로 플레이어를 공격합니다. 세간의 소문에 의하면 이 레이저 빔은 과거 바다에 살던 바다인들의 피부 관리용 레이저였다는 설도 있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가디언들의 대장인 엘더 가디언의 체력은 80보스은 못지않은 높은 맷집을 자랑하며 난이도 어려움 기준으로 데미지 12의 레이저 빔을 쏩니다 이 엘더 가디언을 잡으면 젖은 스펀지를 주는데 이 스펀지를 화로에서 건조시키면 물을 빨아들이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 연못이나 고인물을 없앨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스펀지만 얻으려고 가는 곳이 아니라 바다 깊은 곳 프리즈머린으로 둘러싸여 있는 위대한 해저 유적은 꾸준히 플레이어들의 모험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